나아, 나아. 어린이 친구들 안녕 꽃님이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 시간이야 오늘의 영어 단어 퀴즈를 위해 알파벳 영웅이 도와주러 왔어 오늘의 알파벳은 무엇일까? 모두들 안녕 알파벳 H야 오늘은 내가 영어 단어 퀴즈를 도와주려고 왔어 나는 알파벳 H야! 지금부터 나와 똑같은 H로 시작하는 단어 퀴즈를 낼 거야! 어린이 친구들이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문제! 이건 넓은 조원을 빠르게 달리는 동물이야! 이건 위에 사람이 탈수 있어! 자동차가 없었던 옛날 사람들은 이걸 타고 먼 거리를 이동했단다!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말이야. 영어로는 올스. 알파벳 H로 시작하지. 두 번째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색깔이 노란색이야. 이건 꽃에서 나오는 음식이야. 벌들이 이것을 가져간단다.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과연 무엇일까? 알파벳 변신 정답은 꿀이야 영어로는 하니 알파벳 H로 시작하지 자, 마지막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위에 프로펠러가 달려있어 이런 소리를 내면서 하늘을 날아다녀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과연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헬리콥터야 영어로는 헬리콥터 알파벳 H로 시작하지 자 오늘 배웠던 영어 단어를 정리해볼까 말 영어로는 horse 꿀 영어로는 honey 헬리콥 터 영어로는 헬리콥터 친구들아, 정말 잘했어! 오늘은 알파벳 H로 시작하는 단어를 배워봤어 다음에는 알파벳 I로 시작하는 단어를 공부해보자 어린이 친구들, 안녕! 어? 친구들에게 구독 버튼을 눌러줄래?